예. 인테리어 필기, 인테리어 필름 77기. 졸업작품, 아트월. 아람씨 아트월 작품입니다. 이 안에는, 음, 여러가지가 다 들어있는데요. 특히 중심, 맨 중심에는 가구. 가구가 들어있고요. 있어. 하구 코너에 보면 아주 섬세하게 잘해놨죠. 그 다음에 타원형, 타원형, 네 쪽과 위쪽 타원형. 그 다음에 몰딩, 좌우 몰딩 해가지고 뭐, 진짜, 진짜, 음,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Can we see it?